어떻게 된 거지? 나는 분명 그렇군. 이 세계 소환이라 이것도 뭔가의 인연이겠지? 잘 부탁해. 어떻게 된 거지? 나는 분명 그렇군. 이 세계 소환이라 이것도 뭔가의 인연이겠지? 잘 부탁해. 저는 에바.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자동 인형. 어떤 명령이든 내려주십시오. 저는 에바.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자동인형. 어떤 명령이든 내려주십시오. 아, 안녕하세요. 마법학원 맥그놀리와 맥스의 교실에 리샤 발푸르기스예요. 그렇게 대단한 마법사는 아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마법학원 맥그놀리와 맥스의 교실에 이샤 발푸르기스예요. 그렇게 대단한 마법사는 아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